안녕하세요. 이곳은 의왕 맛집 카페 주스앤빈스입니다. 좋은 원두만을 고집하는 사장님이 직접 볶은 커피콩으로 맛과 향이 어우러진 주스앤빈스만의 특별한 아메리카노를 만듭니다. 커피와 빙수, 생활주스가 있는 주스앤빈스, 신선한 레몬, 자몽, 유자, 블루베리청을 담고 만든 에이드도 일품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커피를 즐겨보세요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